뭐뭐뭐뭐뭐뭐음음 아시금마시금리 음 어흑 어흑 어흑 울지마 아이고 고양이 너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예쁜남자 브레이트맨입니다 오늘의 메뉴가 공대생 가족 누님 주신 악마의 발가락? 악마의 발가락 사탕 그때 우리 같이 투정하는거 있었어요 그건 저한테 다시 만약에 필요있을까봐 하고 주셨어요 그래서 다시 도전해 볼라고요 5분 참으려고요 어, 먹을 거는 한 박스 미니 음, 저한테 이렇게 이렇게 다 주셨는데 이렇게 생겼어요 하나 둘셋 시작 오, 응, 이 열매가 뜨고 응? 오, 오, 따갔다, 따갔다, 따갔다, 따갔다, 어. 아이저나 괜찮다, 괜찮아, 괜찮, 괜찮, 괜찮아. 표정을 어, 어. 보니까 별로 안 매운 표정인데, 뭐, 어. 그러 응, 어, 어, 응. 어. 이제 꽃다는안 들어간다. 한번 빨아주세요. 응.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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큰거 아, 큰아 말을 안 하네 그니까 크 크고 어어어 음~~ 음~~, 음. 아, 음. 음. 처음왕복으 음. 음. 오! 안 넘어지고 그러 Mmm. m Ohh! h m h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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분동안 아예 침 나오는거는 안먹어야되는데 안먹었어요 모르겠어요. 전에는 매웠는데 지금은 아예 아무리지도 않은것 같아요 이제 매운거 진짜 안듣기는 안 사람인것 같아요 저 매운거 못듣기는 사람 아이스크림 먹방 아이스크림 먹으니까 매워요 네. 저 참을 수 있는지 알았는데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사탕은 아이스크림 먹으니까 매워졌어요 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안녕